이거 왜 안되냐 그래서 이거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응?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을 그래야지 안 무너집니다 기둥을 만들고 있어 예? 아 진짜 저는 찍는 역할이잖아 아까봐 <목소리> <목소리> Happy and, yeah. But sometimes you can't handle your emotions, and I guess that's okay. Met you at a time when I was so late. you l d o n let me d o w n 다 Posting pictures on the ground.